아이크야 여러분들 60명의 플레이어가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 마지막 1등을 가리는 게임 어 반에서도 1등 해본 적이 뭐 손에 꼽는데 폴가이즈는 1등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간당간당한 거 좋아하거든요 줄다리기 한쪽은 일방적인 거 말고 간당간당하면서 마지막에 역전 당하는 거그 억울함을 즐기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에 역전 당하면 또 재밌잖아 지더라도 아 폴가이즈 재밌는데? 이 재미난 재밌는 걸왜안 하고 있었지? 아, 재밌는데? 플레이 방법 시소를 가로지르며 결승전에 도달하세요 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자, 덤벼! 60명의 친구들 한판 해보자고 나 이제 감 잡았어 헐가이즈계게 비타민이라고 불러줘 생긴 거 약간 비타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콩? 콩? 콩같이 생기기도 했어 콩같이 생기기도 했고 알약같이 생겨가지고 연유맛 사탕처럼 생기기도 했어 말랑카오라고 아십니까? 말랑카오라고 편의점에서 파는 맛있는 연유맛 사탕이 있는데 사탕인지 카라멜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거처럼 생겼어요. 그거 맛있거든요. 나이스. 아, 근데 게임 너무 쉬운데? 아, 이게, 이게 시소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리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떨어지는 약간 그런 시스템 같은데 사람들이 안 몰려고 혼자 게임하니까 너무 이지한데? 이 정도면 은 유치원 수준 아닙니까? 비켜 아, 시아한명 한 있어야 넘어갈 수 있네. 아, 이거 혼자서 못넘어가구나 오케이. 성공. 1등. 아 혼자서 못 넘어가네. 크기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혼자서 못 넘어가네요 어, 처음이라 쉽네요 쉽고. 아 이거 사람들 마, 이거 몰려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맵? 뭐 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한쪽에 몰리면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중간에 낀게좀 재밌긴 해케이터 튕겨져 나가고 사람 사는 맛이 있지 그래야 그쵸? 이건 뭐죠? 가짜 타일을 피해가지고 숨겨진 길을 찾아 결승전에서 싹 도달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앞사람 먼저 보내기 그 전략이 있죠 앞사람 먼저 보내기 전략 자 친구들 어 한번 해보자고 이기 일단 한번 가볼까? 나의 운명에 맡겨볼까? 어? 와 운명.. 운명은 3연속까지다 좋아 이 길인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 보니까 내 길이 맞군 그 예전에 금도끼 동화가 있잖아요 이이 이 길이 네 길인가? 이 길이 너의 길인가? 예그 길이 제 길입니다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니까 제 길입니다 너이 자식 욕심을 부리니까 망치질을 해야겠구만 근데 확실히 사람들 뒤따라가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한 번에 우르륵 16명 들어가네 와 이러면은 앞에 나가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발판 밟은 사람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밟고 있으면 어떡해? 밀어버리면 돼? 아 밀어버리면 돼요? 어 아, 그냥 사람들 뭉쳐있다가 우르륵 들어가는데 그냥? 다행이다 눈치껏 뒤에 붙어있어서 다행이야 나 이거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못들어갈뻔했어 한 번에 16명 다 차가지고 이래서 사람은 눈치가 중요하죠 16명이 다 멈춰있으면 나도 멈춰있고 아니 횡단불이 빨간불인데 왜 혼자 건너가 그쵸? 혼자 건너가면 사고 당하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10명이 서있는데 혼자 앞에 튀어나가고 달려나가고 있으면 자동차에 치입니다 점프하는 거 초록색은 아래 거 그리고 빨간색은 위에 거 그리고 상대방을 밀쳐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 근데 이거 그리고 넓은 방향으로 점프하면 유리하지만 어여섯명 실패? 여섯 명만 죽는거야? 좋아 처음 죽는 사람은 너야 이 <웃음> 여섯 명만 죽이면 되는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근데 나 궁금한게 저 옆에 빨간색 블럭 있는데 저것도 떨어지는 블럭인가? 아 저건 그건가? 밟으면은 사라지는 블럭이겠죠? 히히히히히 <웃음> 어? 한명 떨구고 싶은데? 어어 어, 늑대 따라오던데? 로아, 이거 어떻게 던지지 근데? 던질 수 있는 방법 있나? 오! 어, 어. 어. 아, 세계 일주, 세계 일주! 오, 어, 살았다. 야, 야! 뒤로 점프? 야, 줄넘기 할때 많이 했거든요. 뒤로 점프하는 거. 오, 쓰나비 온다. 쓰나비 온다. 캐리비온 베이야? 오, 오, 어, 또 오다. 오, 오, 타이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몇명 살았을까? 다음은? 어? 자 이러면은 마지막인가? 10명 생존이면 마지막인가 이거? 별자리표? 숨겨진 경로를 보기에 버튼을 누를 때맵 화면을 아 뭐야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숨겨진 경로를 보기에 버튼을 누를 때맵 화면을 보라는데? 뭔 소리야? 외우는 건가? 버튼 눌렀을 때 외운 다음에 아니 뭔 소리지? 숨겨 아 저게 저게 맵이야? 저거 보고 외워야 되는 거야? 외우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여섯 명 성공인데? 아직 막판은 아니구나 아 이거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아 오케이 숨겨진 길이 있는 거야? 아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아아 오케이 이걸 누가 누가 중간에 던져버리면은 그냥 죽는건데 그쵸? 대각선이야 얘들아! 죄송합니다 야, 몰입돼가지고 내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여기였잖아 여기였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어딘데 그냥 여기였고 오케이 나다 봤어 다 봤어 다 외웠어 이제 이거 잠깐만 대각선인데 이거? 어 대각선이고 대각선 그 다음 또 대각선 대각선 두번 대각선 두 번인데? 어 대각선 두 번이야 비켜, 얘들아. 여기서 어디지? 여기서 길 없나? 여기 길 없나? 길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길이? 아, 왼쪽에 있다. 어, 어, 어, 맞지? 왼쪽 맞지? 어, 방향감각이 깔려 잠깐만, 이러면 어디지? 마지막 가는 길이 있나? 누가 눌러줘야 되나? 이런 경우에. 어, 아니다! 뒤로 가는 거구나! 꼬여있구나, 길이. 나 혼자 성공한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이거 만약에 1등 결정전이었으면 내가 1등 했다. 어? 아닌가? 눌렀는데 아닌데? 어, 아니다! 아, 보인다! 근데 이제 보인다! 답이 보여! 답이 보여! 아, 쎄! 어디지? 어디였더라? 답은 보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저기다 세번째 세번째 세 번째 파란색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세번째 파란색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길은 다 연결돼있어 여기서 오른쪽이고 마지막 길 연결돼있고 연결돼있잖아 이거는 오 됐다 1등 에잇! 나이스! 어휴. 나는 간 쫄리는 맛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난 나는 그래 약간 지더라도 간 쫄리는 맛이 좋아 나 여섯 명 성공이잖아 다섯 명에 들어와야 좀 재밌어 이분들 뭐하냐 오! 왜?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길나 모르나? 아직 길 모르나 본데? 채팅 쳐주고 싶다 얘들아 길 거기 아니야 빨리 가 거기 아니야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러고 지도 모르나 본데? 그냥 아무데나 가나 본데? 근데 이게 지도를 안 보면 진짜 헷갈린다? 우리 지도를 봐도 헷갈리던데? 방금 전에 해보니까 방향 감각이란 게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블록이다 동그래가지고 내가 앞방향 보고 있는지 뒷방향 보고 있는지 솔직히 좀 헷갈리 색깔 보고 가야 돼얘또 헷갈린다 길 솔직히 말해서 게임 실력은 어느 게임이나 시간을 많이 하려하면다 잘해요 왜 외우는 거야 결국에 이거 이폴와이즈도이 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겨 그래도 나는 게임 실력으로 잘하는 것보다 재밌게 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실력은 글쎄 원한다면 올릴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시간을 할애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아니, 얘네 왜안 끝내?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진 느낌인데? 아, 얘네 안 끝내가지고 내가 진것 같은 느낌이야. 아, 내가 진것 같아. 야, 아, 게임 좀 끝내줘. 아, 시간초가 있구나. 다행이다. 시간초 없었으면은, 제가 진 거였죠. 어? 들어가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다음 판이 여섯 명 살아있으니까 다음 판이 마지막 판일 것 같은데? 4명 다운? 어? 4명 생존인데? 아이 시간초 때문에 4명밖에 안 남았다 그렇지 그럼 4분의 1 확률로 이기는 거야?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자 버려진 사원 플레이만뭐 여러분을 돌파하고 미로를 지나가지고 크라우드를 쟁취하십시오 빨리 가가지고 왕가를 쟁취해야 이기는 거야? 내 느낌이 왼쪽이다 왼쪽으로 간다 그래 덤벼 운빨 싸움 가자 나느낌 왼쪽이다 남들... 어? 자친기이네 아, 시작부터 틀려? 남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고 아 오케이 그러면은 웬만한 문은 하나씩만 열리는 건가?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함정을 잘 통과하는 사람 이기는 건데? 마지막 함정을 잘 통과하는 사람 이기 무조건 열리죠? 어, 어, 오오오 이거 거의 마지막 함정인 것 같은데? 나이스 거의 다 왔죠? 진짜 거의 다 왔다 어, 아닌데 어디야? 아 가운데야? 아아나 진짜 바보 같은 짓 했다. 이거 왼쪽에 있을 리가 없잖아. 왼쪽 막 다른 길인데 이제. 아아나나 오! 어? 나! 너 완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등! 나이스. 나이스 1등. 나이스. 1등 나이스. 아, 풀가이즈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건데. 바로 1등. 재밌다. 아이쿠 1등 해버렸네 어떡하냐 너 설레하는 거봐 캐릭터 신났어 수줍어하는 거봐 알고 보니까 내 캐릭터는 소녀 감성이 좀 있었네 아, 재밌긴 하다 다음번에 한번더 해야겠다